한 세대 정도 막...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왜 현대가 너무 많아 저예요? 여보세요? 어, 아, 나 정말 못 말린다고요 이 카메라 막 들이듯이 아니야? 아 뭐야? 어, 오늘 뭐야? 야 근데 나랑 그때 콜댄스하고 어땠어? 저는 코끼리 스킬이잖아요내 멍기가 얘 그때 아픈 적다더니 양손? 와, 씨. 아, 아니야, 겨드랑이 찢어서요 오늘은 뭐하는 몰랐어. 아, 운금한데 오늘 뭐 하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뭐야, UFC 아닌데? 유도야? 주짓수라고. 어, 이거 막 도복 벗겨지고 장난 아닌데? 저희가 한 가지 동작을 한 가지 동작? 요게 이제 주짓수의 시작 사이드 포지션인데요 보시면은 옆에서 사람을 이렇게 제압하는 자세예요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어, 나도 어, 없는데 그래. 폴댄스보다는 쉬울 것 같아 너는 손 끝만 모았있잖아 <웃음> 아까 밑에서 보여드린 사이드 포지션 있잖아요? 시간 1분을 드릴게요. 성공하면 은 광장님이 오늘 전체에 밥을 사신다고 합니다. <웃음> 시작! 너무 뭐 다닦아가라. 제가 지금 업무 치를 당해가지고 오늘 대랑님 모셨고요. 이준영 관장님 모셨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이스텐 컴백 소속 이준영 관장입니다. 네, 저는 일반인들이 재밌고 멋있게 폭신과 주짓수를할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주짓수가 어떤 운동인가요? 주짓수는 이제 유도에서 파생된 미술로서 작은 사람 큰 사람을 제압할 수 있도록 이제 몸의 구조를 이용하고 제압을 해나가는 과정을. 그러면 예. 유도랑 주짓수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싸우면요? 네. 센 사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1 시간 동안 주짓수를 배워볼 거고요. 오늘도 최종 미션이 있고 에이, 아니, 펑치즈 안 아니, 진짜 상. 뻥치지 이자안 믿어. 아 진짜 오늘까지 속이면은 다음에 제가 하라는 거 감독님. 아, <웃음> 오늘 도와주실분들 있다고 했는데 <웃음> <웃음> 상통 시작, 드립니다 익스림 컴백 소속 권한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입니다 자 <웃음> 네, <제가> 오늘 <웃음> 네. 일단 수업은 배안을 만났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들이 되기 바랍니다 저도 등치가 어. <웃음> <웃음> 아, <천천히 둥치> 아니야. <웃음> <웃음> 맞을 떵치가 아니었어 주짓수에서 <웃음> <웃음> 위에 올라 파 있는 상태를 제일 <웃음> 어. 유리한 상태로 <웃음> 첫 번째는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 지금 이 상태에서는 힘을 써갖고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손목을 잡고, 팔꿈치 받쳐놓고, 엉덩이 힘으로, 땅! 땅! 자, 한번,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외선수로 네. 진짜 누르면 돼요? 일단 올라가시죠. 이렇게. 초딩 같은 목을 안찢 네. 이제 좋은 상황이에요. 자, 아까 배운 대로 침착하게 하나씩. 하나. 둘. 일대. 예. 네. 아! 려 <웃음> <웃음> 일단 누워요? 네. 고 선수 누워 주세요. 바로 나와 보세요. 시작. 시작. <웃음> 시작. 어만 <잠깐만. 웃음> <웃음> 이게 진짜 실제... 반응 배웠던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네. 한번 보소나. 자, 이쪽 손목을 잡아 줄 거예요. 그리고 꿈치 주고 어깨를 축으로 이쪽으로 뒤집는다고 생각. 하나. 둘. <웃음> 둘 셋. 그렇지. 이거 풀면 어떻게? 꼭 따라가서. 어, 여기 내 화장품 건 봐. <웃음> 이번에는 상대방이 주먹을 쥐고 얼굴을 가격하는 상황이에요. 상대방이 중심이 위에서 아래로 치는 거잖아요. 팔을 앞으로 짚게 할 거예요. 중심 앞으로 팔꿈치 안쪽을 잡고 땡겨 줄 거예요. 그렇지. 아, 그렇지. 방금처럼 그렇지. 바로 해 볼게요. 보람 씨한번 해볼게요. 상대방 치고 있습니다. 양팔을 잡고 당기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웃음> 다음은 자이 상태까지 왔는데도 배안이 주먹으로 계속 공부를 가하려고할 수가 있어요. 팔을 십자 형태로 만들어서 이두 쪽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머리를 상대방 배에 대고 엉덩이를 높게 들어서 무릎을 한쪽씩 넘어와서 상황을 뒤집게 됩니다. 잘해봐. 시작. 브릿지. 그래, 음. 한 세대 정도 막. 아니, 아니. 많다 <웃음> <웃음> 빵! 손 보이는 손. 엉덩이 뒤로 빼고. 어. <웃음> 이렇게 넣어, 이렇게 넣어. 네. 주제수에 꽂힌 이 깃을 <웃음> 이용한 초크을 직접 한번 경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어. 오! 초큰 네. <웃음> 왜 오케이. 그렇게 착각하고 그러지? 말은 어떡해요? 이거 한번 두 분이서 같이 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열어주고 천천히 이제 정말 하고 손만 들어가서 뭐아 네. 계속 이 맛이 어때? 뭐라고? 천천히 해 볼게요. 천천히 기술 열어주고 기술 열어 열어줘. 최대한 깊이, 요 이어가야 되 어깨 잡아 아, 이만스톱, 아, 이고이만 <웃음> 등으로 땡겨. 톱 이만스톱, 땡겨. 오케이오케이만이오케이나스이만스나 이만스톱, 이만스이렇게톱이 올라탄 이황이 됐어요 위에 사람이 올라오게 되면 톱 발버둥을 치게 되고 뒤를 잡을 수 있는 네. <웃음> 이 <이러면 웃음> 이런 상황이네. 레시아의 네. 네. 상대방이 없기 네. 때문에 제입장에서좀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이 상태에서는 활다 화살 조르기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카라를 잡고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반대쪽 골반에 대줄 거예요. 옆으로 누우면서 이 손은 상대방 허벅지 밑으로 들어가서 저걸 잡아주고 뒤로 누울 거예요. 화살을 당기듯이 하나 둘셋 천천히 쭉. 어, 아 그럼 이리 와봐 한 번만 어, 저를요? 어 일로 와봐 자 그럴까요? 일단 백 잡아서 우리 걸어놓을거예요이 네. 다리 뒤꿈치가 어깨 이렇게아가다아야느낌좋다 이렇게. 느낌좋아 느낌 느낌 이 이렇게 한 번만 좋지 아 그쵸 그렇죠. 다리 그쵸 그렇죠. 다리가 안쪽에 어 무거워 어 무거워 아유 죄송합니다 <웃음> 연습시간 2분 남았습니다 이렇게야 빨리 왼손 바닥 짚고 오른발 바닥 짚고 엉덩이 옆으로 튀어서 골반에 받쳐 놓고 그렇지. 어 무거워, 어 무거워. 네. 아, 걸렸어요? 아, 걸렸어. 아, 미안해요. 제가 그랬어. 근데? 이 스토리 이제 배워 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최종 미션을 할 건데, 미션은 이제 마장님께서가 설정을 해 주시겠습니다. 어, 오늘 미션은 <웃음> 선수들과 파리. 아, 무기 기능 걸로 했잖아. 아, 불리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세컨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거를 열심히 수행하려고 노력해주시. 그러니까 누가 더 잘하는지. 제가 <목소리> 그 <목소리> 먼저, 보람 <사람> 선수랑 선수. 선수, <목소리> 뒤로!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자 일단 사이드로 가려고 노력해볼게요 사이드 아까 전에요 <웃음> <웃음> 어, 그렇지, 그렇지. <웃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보람 써야 되는도 있고 다리도 있어요 머리가 없어 머리가 없어 <웃음> <웃음> 머리가 없어 <왔다고. 웃음> 아 잘하셨어요 아. 실전에서는 기술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본능으로 어. 혼눈으로 선생님다. 와い 에이. 어떡해? 어떡해. <목소리> 아니 아. 너무 털려. 거기. 저 올라왔어. 올라왔어. 팔등기고팔등기고이 그렇지. 텐션 기어서어 해야 돼? 기어서 어떻게 해야 돼? 무릎이 올라가서. 아, 실전에 안봐주시네요라가고서라고 올라가고, 가고데올라가올라가올라가 올라가고, 올아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가고 올라가고, 잡고 그렇지 고올라고올라고 올라가고, 올라가 <웃음> <웃음> 자, 오늘의 승강은... 1 <웃음> 2씨 <은둘씨! 웃음> 우리 여기 2시님은 보라색 띠 제가 강자랑 했기 때문에 <웃음> 언니랑 저랑 둘이 하면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웃음> <웃음> 와 나와 12시... 12시... 1 2지1하시1빨리 12시... 12시... 12시... 일어나기 없기. 그래, 이제 사이드 잡기 경기입니다, 사이드 잡 아, 이도도 무릎을 나파이 목을 잡아! 아, 저 땡겨! 땡겨! 어 옳지! 옳 카메라 저, 저, 게 저, 저, 가이거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아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아! 저, 저, 저, 저, 저, 데 와우! 오늘 익스트림 컴뱃에서 저희가 정말 좋은 가르침을 받았으니 홍보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홍보해주세요. 킥복싱과 주짓수 수련은 학생들부터 성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즐거움, 그리고 또 함께하는 즐거움을 <웃음> 알게 되고 또 저희가 운동하는 이 매트 위에는 학교나 사회에서 배우는 것과는 다른 철학이 담겨있기 때문에 모셔서 운동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시작했어요. <웃음> 아 오늘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네. 어,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저기... 뭐... 조람... 이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우리 귀한 진짜... 학니님도 어, 주짓수는 누구나 할수 있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한번 체험해보시는 응.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익스트림 컴백팀이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은 어, 즐겁게 스파링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선생님 모실게요. <웃음> <메시카>! <웃음> 안녕하세요. 야. 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